나도 또빼볼거야 오케이. 레츠무 마무리. 화이팅. 신났어 신났어. 이나 <웃음> 먹어라. 아싸. <웃음> 아 다행이다 이분이 그냥 한번 못하는 분이라서 굉장히 이제 해야겠네요. 아 마무리. <웃음> 아. 오우야! 와, 어, 폭놀랬네 오. 야. 마무리. <웃음> 아, 마무리, 마무리. 다이다, 저분 아직 그 이제 시간 얼마 안 돼서 안아요, 좋아요. 아, 우 챙이야 챙왜왜 이래? 왜가만 있어? 왜래 왜이리 한씨이 <웃음> 뭐해? 피자 어, 불안데요에 설마 이 야이 아저씨 뭐냐 지금 봐주면서 하는 거 같은데 뭐아왔지이 아저씨 뭐야 두판 봐주면서 하는 거야? 밖에 돌다니 뭐야? 뭐 하는 거지? 아, 이제 탈것 같은데. 안 하네. 아,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일부러 승률을 낮추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뭐야? 아 재미없게. 아이 사람 뭐야? 아 진짜 이러면 꽁짜꽁짜끼리 같잖아. Let's go. 예. 대아 아, 이거 말고. 와 얘도 또 뭐니?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언니? 언니 잠깐만. 야이 뭐니? 아 씨. 이게 뭐야 이거? 아, 아 씨. 내가 말리고 있는데. 어, 렙 뭐야 이거? 아, 렙 진짜 미치겠다. <웃음> 아이 이분 왜 이렇게 네개레빗 있지? 와렉 장난 아닌데? 뭐뭐뭐뭐뭐뭐 자 아무리 어디 이분이라 하니까 랩이 너무 심한데 갑자기 뭐야 이거 와 싫어요? 아싸 마무리 네, 일부러 상당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단을 치는 전략을 그래서 지금 막 그거 즐기고 계세요? 오 깜짝 놀러 잘하는데 오, 너무... 와우, 뭐, 이 친구, 이 잘해, 오, 야, 와, 했다아 씨,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그냥 저 이거지 나 경력 있지. 오노노노. 와씨. 어 얘도 못하는 건 아니네. 마무리. 아 스타투 스타투 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시합. Oh, no. No, no, no. 음 어,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아무리 와와와와와 아스타 스타 어스타랩 어, 어, 아, 우리 스타투 격기 전략 쓰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먹히나? 먹 r 나어떻네 아무리 이런 거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고요? 오 편하. t w 빠. 조시는 강한 공격이 오기 전에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돼. 방금 무리겨요. 야 와우. 뭐이서 <목소리> 아 미쳤나 봐. 어허. 아 마감인데 아, 다행인 이... 걸뭐하냐 나. 아, 안 돼. 어. 이게 그 세다고? <웃음> 아. <웃음> 마무리. <웃음> 이브 <입이> 짜증 나겠어. <웃음> 어쩔 수 없어. 있는게 아니야 오 이게 안통하네 와오 <웃음> 거시기 파이타 안돼안돼안돼안돼예 이거 릴같은데 뭐야 안 걸렸어? 안돼 오, 이게 근데 안 걸리네. 오. <웃음> 당연히 이렇게 마무리지. 왠지 엄청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뭐냐. 와, 방금 초풍 슬라고어이 양발, 방금 초풍 슬라고했어 방금 초풍 슬라이더 했어, 나어딱 걸렸어. 와, 이걸 안단 말이야? 와, 초풍 슬라이더 했어, 나한테. 야. 대박 무섭죠 이런, 이런 분들. 안 해, 언니. 오야 나한테 첫붐첫붐 연습하려고 그러니 그래, 지금? 너무한거 아니에요? <웃음> 오 아무리 예자 <웃음> 일단은 지금 73승입니다 오버 자 키보드 플레이 모르는 게좀맞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퍼펙트. 진짜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 봐준 건 아니지? 아, 저거 봐줘도. 아무리 뭐지? 우리 이분? 뭔가 연습하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안 통해. 아무리 음, 진짜, 진짜, 진짜 연습, 연, 연습하시는 분 같아요. 동계야, 렛츠고! 블랙사마, 자, 자요? 일어나라, 블랙사마. 안녕?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불렛사마 일어나라 <놀람> 아무리 반 말해 본다. <웃음> 아 일어나. 얘나란 말이야. 오, 오. 오. 얘, 얘 화났어. 슈 자차! 리만죠천시는거 <웃음> <마무리. 웃음> 같아요. 우와! 우와! B r 안해 오케이 아무리아 내가 <웃음> 너무 미안하지 않고 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와, 복장 봐봐. 일단 복장에서 복장에서 점수 좀 많이 먹이겠습니다. 오가토퍼토퍼를 한다고? 이건 이거, 이건 이거는 좀 이거는 초보가 아니야 초보가 초보가 아니야. 절대 초보가 아닙니다. 네, 초보가 아니야. 아 초보분들이 아닙니다 이건. 어? 손 되게 데 터퍼 야 이게 떠퍼 된단 말이지? 좀 하는데? 마무리 다운라운드 렛츠고 야 떡포 아야 이분 떡포 되게 잘하네 떡포로 떡포로 밥먹고 살았나 보다 <웃음> 와, 떡포공화국이야 아, 떡포공화국 와 이분 떡포 대박이다 알았어요 와 이거 떡포가 무조건 먹히네 이거 와이건 떡보면 연습하나 보다 아니야 떡봐와 노답이다 호호 와야너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때고 싶니? 마무리 나호 아, 어, 이거 계속 빨리 거어 엄마가 끝나야. 아무리 그렇지, 화나면 이제 덤벼야 되는데. 오, 하는데? 뭐야 이거? 뭐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정체가 뭡니까, 이거. 뭐라. 야. 중기병 마스터7 <웃음> 8세기군요 어, 몰랐다. 야, 미안하다. 어, 쓰시고 나발이고. repeat <laughs> 미안. <웃음> 야 만만한 게 이거다, 야. <웃음> 만만한 게 이거다, 야. 불리이면 <웃음> 맨날 이거 써야겠다. 이거 먹는 사람도 은근히 많, 많, 많네요. 무섭다, <웃음> 무서워. 이 샤마카. 복장 봐라. 복장 겁나 멋있다. 아니, 그 여인준 형대로, 어? 그팔정단하면 되겠습니까? 맞아! 콤보 한바가지 들어온다 오 이분이 그러면 그런 공격 공격 따위는 못하게끔 압박 플레이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뭐야 마무리 80분까지는 어떻게 든잘 끌어 올려 왔는데 아, 주 쉽지 않네요, 이거. 설마 이렇게 마무리? 아좀 짜는데. 어 복장 캐멋지 아무리... 우리... 아무리 가자 마무리 아이고 <웃음> 봤더니 저 숨은 고수 아니야 음... 아까 하도 카타니나 고수한테 얻어 타졌더니 이제 카타니나 보면 겁이 납니다 아.. 배워야 될것 같아 거기다 나의, 나의 비중을 알고 있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안하셔? 왜? 엄마 왜 안해? 뭐죠? 이분 뭐죠? 안해와 <웃음> 진짜. 아 이런 분들 뭐예요? 뭡니까? 아 저 분이 왜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전화 받고 있었을까요? 그래, 이제 뭐, 그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잘해. 모노노 일부러, 일부러 기다렸어 아 어, 디자이비엑스랑 어, 레더리랑 모논 좋아해요 오나모노 지금 저 모논 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모논 그거 그 도전하고 있어요 흥룡 흥룡 밀레고리아스 아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저, 흥룡 때는에나또 도와주시겠습니까? 흥룡, 흥룡. 아, 여기서 또 흥룡을 못 깨가지고. 아, 까비. 어, 그래요? 진짜? 어, 그럼, 저랑 같이 밀라 도전하시죠. 무기 어떤 걸로 쓰십니까? 얘들아, 이거 거리를 덮히는 이거 안 되지. 마무리. 아풀스랑 어, 앱박 모노 둘다 잡아야 하는데, 아해머요 해보 괜찮지. 요. 근데 해모가그게 쉬운 쉬운 그건 아닌데. 오. 우야 어, <웃음> 마무리. <웃음> 아, 목마, 긴, 돼지가, 성국의 벽이구만. 그 예, 아마, 자, 잡아 봅시다. 오. 오, 이상안 일어나네? 일은 지는데? 오, 예. 아까 같이 안 일어나면, 선장님 그냥, 계속 때리면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재미가 니까 아이고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참 피지컬, 피지컬 게임이라서... 나는 지금 내가 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 이 아저씨, 웃쳤는데? 오오오오 오, 마무리 내 네, 게임기가 많아서 게임기를 주로 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키긴 해요 밀라 잡는거 어때 어 괜찮은데? 투입서로 뭐야 이 친구 뭐야 일수 뭐지? 이분? 뭐지? 뭐지? 네 약속 없을 때 집손이나 집에서 뒹굴뒹글해요 잘됐다 약속 없는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방송일 때 우리 글빛 잡자 마무리 아 현재 86등이네요 겨울로 아야야 그거 아니었어 마무리 짠짠짠 띄우 레스타임 갑자기 반가운 형님들이 막 등장하시네요 아 기분이 좋은데 아니 내일에 다들 어디다가 <웃음> 이제 서가 오고 있다 막때리인데 막냐 뭐 이나 안 막을 것 같은데 그렇지 계속 해야지 아아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사람, 안 할게, 안 할게, 안게 다행히도 근데 못 하는 거이다 아! 안 돼, 미안, 미안, 미안. 못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안 돼! 아, 발렸어. 풀스, 풀스 아닌데? 아, 지금 키보드 플레이 하고 있어, 키보드 플레이. 내가, 그, 이 키보드로, 이,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 영니형한테 어, 보여드려야지. 아! 교육은요 메이블리 형님한테 교육받고 있으니까. 자, 차. 똑같이 잡기로 마무리. 자, 펜슬 멘탈 나가실 거고. 마무리. 내가 키보드로 이정도야. 딸이 형님, 나 잘하지? 마무리 퍼펙트. 예. 자, 현재, 어, 몇승이죠 88승인가요? 이제 12, 12, 18초. 밀라 토벌 완료. 방금 깼다고 와, 휴치러. <웃음> 나 똑같아줘 <웃음> 이렇게 좋아, 좋아좋아좋아 위험했으 이분이 나보다 티도 좋은가 보다 나락 나락은 세번 나락은 <웃음> 아 이분 엉떠한걸로 다, 다 걸리네 <웃음> 오케이 okay. 현재 11 남았습니다 11예 좋아요 yeah. 네? 아니면은 그 게임이 있어야 온라인 할수 있는 건가? 게 임은 있 어야 되는 거고, 어, 이 해했 습니다. 마무리 잡기 잡기 어 레드 데드 어 레드 데드 리뎀션 2 바짝 바쳐 뽁뽁 뭐야 처음 쳐놨다 이번 아쉽게도 마무리 와우 10승 10승 남았다 10승 예, 예 10승 남았다 와 안좋아? 감이 꽤잘 안돼? 가자 나의 재물로아니는사 나의 밥이야 어 진짜 어그 이름 그 이름 말 그대로 팝! 고 좋네 설마 이런.. 아까처럼 똑같이 당할려고 그렇지 짠! 짠! 짠! 빠싸! 가자고 이분화 하면서 볼 o 느끼는 r 없을까? y o 으면 느낄 o 같은데. r e i 안 되겠다고. 아무리 퍼프 u 저 e 키보드 o 시는 e 아니야? 가지고 아, 패턴에 당 o u r e n 아 조심해 조심해 조조해해돼 e 려라 t sure i 좋네 어이분연습중 이구나. 아,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준거고 그럼 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오케이오케이어이배님거이드로한 이거, 요거거를 패드로? 한다고요? 철권을 패드로? 우선분인데 오오 노노노노노노 야아무리네 스파하러 가야겠어요 쿠파? 안돼. Go, 음, go. 음, 음, 마무리 네 풀스포 어점 풀스 파이브. 가자고고고고고 네끄끄끄빵빵 예. 망했다 아오 피가는 거 봐봐 뭐야? 갑자기 잘해 이 친구? <웃음> 깜짝 놀랐네. go go go. 나 지금 초풍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돼. 안 돼. <웃음> 이게 보여요 지금. 초풍 <웃음> 쓰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원래 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떻게든 축구 한번 넣으려고 근데 안 나가죠. 저저 저기 분 제가 알죠. 멘탈 나갑니다. 어 그렇게 나온다고? 아자. <웃음> 어, 이분 무조건 달리기만 해. 네, 네더리가 서브용 같은 집. CTA 이제 맞아요맞아요 맞네.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절대 현혹, 현혹되지 마세요. <웃음> 진짜 거기서 계속 죽여. 사이, 아, 사이코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이코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남자한테도 그런 게막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많다고 하더라고. 오, 야, 걸렸다. 오케이. 이렇게 해 아무리 네 무서워 난 도망가야겠어 그래도 아는 사람끼리 하면 재밌어요 그치 아는 사람끼리 해야 재밌어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안 되니까 조심, 조심하면 좋아. 아는 사람들하고 좋죠. 또또 또. 좋아 좋아 좋아. 감사 감사. 감 감사. 공짜. 아우. 네. 이게 최고예요. 맞아요. 건전증 사람들과 노는 거. 그리고 아는 지인분들. 일명 레더리 투. 에어캐면 yeah, 아 키스야 그죠 아무리 <웃음> 안 돼. 안 아, 걸렸어. 아 오늘은 안하는예요 레더리를요? 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제가 12시까지가 방송시간이거든요. 온라인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래요. 뭐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때 방송시간은 9시부터, 9시부터 12시 까지에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방송 하거든요 막그 빌딩이나 이런데 막 촥촥 뿌려가지고 되게 멋있나요 아 모랄레이즈 아 아는, 아는 사람이었어 오 고수야 고수야 격방까지 이건 당분간 쓰면 안 되겠다 이건 안 쓸게 와 포기 잘해 아안 걸렸다 어 걸렸다 오예 어, 재밌어요 오, 어 재밌군요. 어야 하단. 야 너는 하단에 제일 천리? 아무리 나도 안놓치지괜찮는데요아 안돼 아품보가 멋있긴 하다 호나이치 어. 아 말린다 뭐야 씨. 아 이거 뭐야 아 아, 말리면 안 되는데 아 패턴을 말리지 말자 안돼 두번 나가 한 번만 들어는데 느낌 안 좋아. 와, 느낌 안 좋아. 안 되는구나, 이거. 아. <웃음> 아 이게 걸렸어. 아. 내가 못 살아. 두번걸렸 걸렸다. 아싸 이겼다. <웃음> 오 예. 아 이렇게 올지 알았어. 아 빡세게서 이겼다. 이겼다. 아. 얘좀 노답이라.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너도, 너, 너 뭐니? 그렇 아싸 성공 왜요? 요즘 취소한 거 아니니? 자자 다행이다 내가 못한 사람 만나도 다행이네요 아싸 <웃음> 자 이제 삼승 남았습니다. 삼승삼승삼승삼승 u 승 g 만 마무리하면 어, 우리 선 m 님과 도전할 수 m s u n g Samsung, s a m s u n 님이 a 이면 슈퍼 슈퍼 슈퍼로 슈퍼 로 u n g s 슈퍼 s u n g 나는 잊을려고 가야지 제발 아싸 <웃음> 때렸다 아내 맵시 형님이 아직 퇴근 안 하셨다는 건뭔 일이죠 지금 퇴근 못 해요 백성는 오늘 체울 거야 이게 뭐야 아 아니, 카타리나가 이렇게 인데 카운트가 잘 났어요? 카운트 대박이다. 뭐만 하면 카운트나. 와, 다리도 엄청 길어. 아, 신나게 와. 제발! <웃음> 지치겠다. 아,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걸렸다. 아싸, 걸렸다. 쌤통이다. <웃음> <세븐통이라>. 예! <웃음> 자, 이제, 이제, 라스트, 라스두 판. 네, 콤보 안 넣어요? 아, 콤보, 콤보를 몰라요. 아, 기초콤보만 할수 할수 있어요. 기초콤보. 있느냐? <웃음> 그것이 몬다이다 아, 어, 어, 아, 그 아, 아, 아, 아, 데 아, 아, 아, 아, 아, 가가 아, 아, 아, 아, 아, 미쳤나 아, 아, 아, 아, 아어 안녕하세요 성이 형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철권력이 따로 생겼더라고요. 아 아싸 내가 먼저 때렸다. 아 운이 좋았어요. 이게 철권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시즌 4로 넘어오면서 철권력이 따로 생겼더라고요. 말리네 아싸 와 힘들다 힘들어 어, 오래가 많입니다 이박 와, 다리가 너무 길어해. 와, 뭐 이런 게 다리지. 와, 노답이다, 진짜. 와라. 미치겠다. 아, 아, 아 흥분하지 마자. 아우, 뭐 다리, 이거 다리가 엄청 길어해. 그래서 상상, 상상회로 길어요. 와 제발 미치겠다 아할말 없네 피나는거 봐봐 와 바이바이 올줄 알고 있었습니다 100% 오, 100% 다는 거지 자. 아 이제 잘할것 같아 철권이 30분 남았다고요?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잉? 뭐하는 분이야 이거? 엥? 520승이라며 뭐야 이거? 아직 100승 아니야 <웃음> 아직 100승 아니에요 오 아, 이거 진짜 못먹는 거야? 뭐야 이 지금 설마 백승 백승? 진짜 리얼리? 어? 이분이 금 지금 지금 지금 리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정체를 밝혀라. 아, 예, 됐어. 오, 예, 백승, 백승, 예, 형님들, 백승, 백승, 성공. 오, 오, 오, 백승, 성공, 백승, 성공, 백승, 성공. 와, 드디어 철린이가철린이가 드디어 자, 온라인 퀵매치 도전, 자, 156승 도전에서 백승, 56패했네요. 와, 마무리, 마무리.